요즘 기업들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m z 세대 이해하기인데요 2030년이 되면 알파 세대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알파 세대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인류 역사상 수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파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매주 280만명씩 태어나 2025년이 되면 22억 명으로 전체 인류의 25%를 차지할 것입니다. 알파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한 때는 바로 아이패드가 출시되고 인스타그램이 론칭되었던 2010년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 기기를 접하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하며 자랐기 때문에 기술 친화적입니다. 그런데 기술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는 알파 세대의 이전 세대인 Z세대에도 해당되는데요. 두 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Z세대 초입에 해당하는 90년대 중반 출생자들은 스마트기기나 소셜 플랫폼이 없던 시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알파 세대는 테크놀로지와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익숙하다는 표현은 Z세대까지만 유효합니다. 알파 세대에겐 온라인이 디폴트인 것이죠. 알파세대는 누구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기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과몰입 등 디지털 환경에 도사는 위협을 요. 피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게다가 알파세대는 궁금한 것을 주변 어른에게 물어보는 대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디지털 친화력이 매우 높습니다. 알파세대는 부모인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들의 성향은 창의적 기업가나 활동가의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하지요. 2020년 미국 전역에서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이 한창일 때 7살 소년 레오는 매일 집 앞에서 시위 동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영국에 사는 12세 소년 가브리엘은 수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기도 했지요. 지구 환경과 올바른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알파세대를 잡으려면 친환경, 포용적 제품으로 펜을 모으고 플라스틱 프리부터 비건까지 이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제품에 녹여내야 합니다. 물론 알파세대는 아직 성인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초저출생 때문에 2025년 국내 알파세대 비중이 1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귀한 알파세대는 부모 뿐 아니라 양가조부모, 삼촌, 이모 등 친인척까지 한 아이에게 소비를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엔게이 포켓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기업들은 최근 들어 알파 세대로 타깃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파 세대라고 해서 모두가 같지 않고 앞으로 어떤 동시대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특성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미래의 주력 소비자가 될 알파세대의 영향력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들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시장의 지형도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